오늘은 흑난숙 만들기 메이킹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얼굴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마르면 이렇게 통통 튀어요. 클레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 클레이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오늘 할 거는, 흑나숭의 그뜬 눈, <웃음> 동그란 눈을 만들려고 해요. 저는 실제 영상에 웃는 얼굴을 해서 입을 다물고 눈을 뜨고 있는 흑나숭 만들기를 지금 생방송을 할수 없으니까 그냥 만드는 과정을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눈 만들기 전에 얼굴 부분을 지금 자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클레이를 굳힌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종이 자르듯이 쉽습니다. 조금 말리지 않으면 끈적끈적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토닥토닥 해주시고 이렇게 뚝뚝 종이처럼 잘 잘리죠? 자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얼굴에 붙여주세요. 약간 덜 말랐을 때는 이렇게 클레이에 잘 붙어요. 하지만 이 클레이의 특징은 한번 붙이면 떼더라도 <웃음> 그 자국이 심하게 남아서 붙일 때 신중히 하셔야 돼요. 기회는단한 번뿐이에요. <웃음> 이렇게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리, 주황색 부리를 만들 건데 약간 채도가 낮은 주황색을 만들어서 자 동그랗게 만든 다음 이렇게 칼로 입 모양을 칼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저처럼 홈을 파서 입을 만드셔도 되고 검정색 클레이로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콧구멍도 뚫어주시고 토닥토닥 이렇게 한 다음 얼굴에 붙여주세요. 잘 보이나요?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만들 차례네. 이제 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뜬 눈을 할거기 때문에 하얀색 클레이가 필요해요. 하얀색 클레이를 저는 이번에 이뜬 눈을 어떻게 만들거냐면 눈을 만들어서 붙이지 않고 그냥 클레이를 붙이면서 눈을 만들어 갈게요. 이렇게 하얀색 클레이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덩어리 채로 붙일 거예요콕 찍어서 눈 위치에 잘 붙이고 그 다음에 동그란 걸로 토닥토닥 꾹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꾹꾹꾹꾹 토닥 토닥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반대쪽 눈도 토닥 토닥 좀 빨리 감을게요. 한 다음에 이제 검정색 눈알을 만들 거예요. 이것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따로 누르지 않고 덩어리 채로 붙여서 꾹꾹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꾹꾹 눌러주시고 자 반대쪽 눈도 꾹꾹 자 이제 하얀색 반짝이는 눈알을 붙여줄 겁니다 하얀색으로 또 토닥토닥 양쪽 다 토닥토닥 자 이렇게 눈이 완성됐습니다 쉽죠? <웃음> 자 보시고 웃는 눈으로 할 거면 여기 이렇게 그리고 뜬 눈으로 할 거면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드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